이거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예쁘게 찍는 이렇게 찍는 용도로 샀어요 레이스 소매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는 쿠팡에서 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사고 품절이라고 나와서 지금도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동생 주려고 두개 샀어요 예쁘군 너무 귀엽다. 이거는 프롬 더 네일에서 나온 신상인데요. 핑크 슈즈? 패키지 이름이 핑크 슈즈인가봐요. 음, 핑크핑크한 컬러들이네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그죠? FS67번. FS-68번 FS-69번 FS-70번 FS-71번 FS-72번 6 0 e 6 s 번 n y o e p 6번 e p s 6 8번 e s 6 9번 s 7 0번 s 7번 이거는 탑젤인데 안에 글리터 입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해볼게요. 아주 미세한 입자의 글리터가 같이 있어서 어떤 컬러 위에 발라도 다 이렇게 펄감 있는 컬러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왼손톱에 이 탑젤만 발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깨끗해 보이고. FS 67번 FS 69번 자몽 시럽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즘 그라데이션 할때이붓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이렇게 거의 스치듯이 위로 쓸어 올려주면 돼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루비아이에서 새로 나온 시럽 젤인데요 루비아이 바틀은 너무 예쁘죠? 색깔은 어떨지 총 10개네요 그리고 이거는 루비아이 기초 젤이에요 이거는 베이스 젤 이것도 바틀 너무 귀엽죠? 이거는 탑젤 이것도 탑젤인데 탑젤이 일반 제형이랑 꾸덕한 제형이랑 두 종류래요 둘다 노나이퍼 탑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매트 탑젤 이것도 매트 탑젤 매트 타입도 두 가지 제형이래요 SI 1번 화이트 시럽이네요 SI 2번 어, 색깔 귀엽다 SI 3번 어 일단 발림성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4번 5번 6번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살짝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아주 약간의 형광기를 다 갖고 있어요 7번 8번 9번 어이 색깔 마음에 든다 10번 투꽃이에요 1번 1번 3번 4번 5번, 5번 6번 확실히 조금 형광기가 돌죠 7번 9번, 10번, 노나이퍼 탑젤 1번 제형이고요. 이거는 좀 묽은 제형 같네요. 이거는 노나이프 탑젤 2번 제형. 이거는 조금, 띡한 제형 같아요. 이거는 1번 제형이에요. 너무 많이 얇지는 않고 딱 적당한 두께감의 제형인 것 같아요. 이건 2번 제형이에요 조금 더 두껍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인데, 그래도 레벨링이 되게 딱 좋은 정도의 두께예요. 너무틱하면 레벨링이 좀 힘든데 이건 딱그 알맞은 정도의 레벨링이 되네요 자 이번엔 매드탑 넘버원 1번 제형이에요 자, 이번에는 매트탑 2번 제형이에요. 왠지 2번 제형이 더 매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바를 때 느낌이. 큐어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1번 제형이고 이게 2번 제형인데 만져보면 1번 제형은 보들보들하고요 2번 제형은 그좀 실리콘 만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피오떼에서 나온 멀티케어 세럼인데요 얼굴에도 사용 가능하고, 네일에도 사용 가능한 멀티케어 세럼이래요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그래서 보면 은 큐티클의 영양 보습도 되고 손에 미백 주름 보습도 되고 페이스 미백 주름 보습도 되고 아 어떡해 너무 예뻐. 저번에 이거 핑크 글로우 네일 하드너 있잖아요. 이것도 안에 되게 이렇게 핑크 글리터가 미세하게 들어있는 영양제라서 엄청 예뻤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다. 피오 때는 비주얼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여기 위에를 누르면 되나 봐요. 어, 예뻐. 이렇게. 어, 느낌은 미끌거리는 느낌 없고요. 되게 수분감이 엄청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끈적거리지는 않고, 그냥 촉촉해요. 엄청, 엄청 촉촉해요. 제 손등상태 자주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엄청난 심각한 손등상태 음. 이게 손톱 큐티클 영향까지 되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손상태가 심각하긴 한데 15mm에 44,000원 이거는 오로라킨에서 나온 플라워가든 패키지예요 이렇게 컬러 차트가 들어있고 총 8종 글리터가 들어있어요 이거 너무 이쁜데요 완전 대치형 FG 1번 FG 2번 FG 3번 헉, 이 색깔 이쁘다 제가 요즘 연보라에 꽂혀 있나봐요 연보라만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이네 FG 4번 FG 5번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거 완전 연노랑 FG 6번 FG 7번 FG 8번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b o m e on.